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부산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어, 무려 어, 100주 넘어 110주 넘어 하락을 하다가 이제 한주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어, 조성이 풀린 그 이후에 어 너무나 좀 이렇게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이다 보니 어, 샀던 집이 그냥 안 판다고 해서 파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또 내가 팔았는데 너무 가파르게 또 프리미엄이 움직이고 있어서 팔았던 걸 배액을 상환해 주면서까지 계약을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 과연 계약을 파기를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걸 오늘 잠깐 짚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서로 매수 매도가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어, 흔히 이제 우리가 계약금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어, 이걸 매도 쪽에서 갑자기 프리미엄이 한 1억 이상 뛰어서 5천을 상환을 배액 상환을 해줘도 뭐더 들고 있다가 나중에 팔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는 어, 순조롭게 배액 상환을 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상환하는 그 금액의 20%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어 원천징수를 해서 어 세금을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더라고요 백상환을 해주는 그 매도 쪽에 그런 부분을 세무서에 가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를 하시고 돈을 돌려주셔도 돌려주셔야 되고요뭐 5천만원이라서 홀딱 100% 다돌려줘가 그렇게 해갖고는 될 일은 아닌 것같더라고요 보니까 어 그리고 계약을 정말 이렇게 파기를 했는데 그렇게 배액상환이나 아니면 순조롭게 다 포기를 하는 걸로 끝이 안 나고 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서로 합의가 안된 경우겠죠 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짧게 한번 짚어볼까 하거든요 어, 그럴 때는 먼저 파기의사가 이렇게 보인다 그럴 때 초기에 그냥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내용 증명은 세 통을 작성을 합니다 어, 나중에 참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소송이 흐름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어,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죠. 직업 명령과 뭐 아니면 소송 제기를 갈 건지, 요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서 뭐 직업 명령으로 끝이 나면 그걸로 끝이 나는데, 또 소송 제기까지 갔다. 그렇게 되면 조정 기일이 잡히고 변론 기일이 잡히고, 그렇게 까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 그 모든 판결이 다 끝이 나서 확정이 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먼저 어 이렇게 어 분쟁이 이제 생겼을 경우에 초기에 내용 증명을 아까 먼저 보낸다라고 했죠. 그 계약을 했는데 분위기가 왠지 지금 주변에 올라가는 금액 수준이나 이런 게 파기가 될것 같아. 이럴 때는 어 파기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놓습니다. 이렇게 어, 계약 내용 사항을 싹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파기를 하려고 하니 아니면 백 상환을 하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라 돈을 얼마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먼저 보내고 어, 요 내용 증명은왜 보내느냐 했더니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후에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소송까지 진행이 될때 그때 증거 자료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계약 내용을 싹 정리를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거기 때문에 요 내용 증명은 총세 부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등기로 이제 발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부는 우체국에서 딱 보관을 합니다 내용 증명을 그리고 각각 나머지 두 부는 매수 쪽에 한부 매도 쪽에 한부 이렇게 내가 보관한 부한 부는 등기로 전달이 되겠죠 그 우체국에서는 한 부를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요게 어 이렇게 대문 부재 문 닫아 놓고 일부러안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우체국에는 이게 2년간 보관이 됩니다. 요 내용증명 보낸 내용이 그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내용증명을 받으면 어, 웬만한 사람들은 열에 여덟 아홉은 그냥 원래 주기로 했던 거 받기로 했던 거 정리를 다 하십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일부 정말 배째라과가 계시죠. <웃음> 배째라과는 어째 됩니까? 배째라가야죠. <웃음> 너무 속을 썼나요? <웃음> 그럴 때, 이제, 직업명령을 먼저, 이제, 신청을 또 하기도 하죠. 직업명령을 신청을 하면, 그 사람의 계좌 내역이나, 아니면 뭐, 부동산, 그 물건 내역을, 이렇게 싹 조사를 해서, 어, 그게 뭐, 가압류나, 이런 게 이제, 붙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요. 하기도 하고, 근데, 금액이 이제, 크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될 여지가 많은데, 또, 소소한 금액, 작은 금액으로 그렇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뭐 기각이 되기도 하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소송을 가는 겁니다 이제 소송을 갈 경우에는 음 어,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어, 아까 요 나와있네요 합의 의사를 보였다 그러면 이제 어, 합의로 끝내면 되고 근데 끝까지 정말 가보자 이런 경우에 이제 어, 소송을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전자의 경우 어, 그런 경우에는 합의를 하든지 합의가 없어도 상대편에서 본인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럴 경우에는 그냥 직업명령으로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고요. 그게 안될 경우에 직업명령은 어 상대방에서 2위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 원고가 주장하는 그 금액대로 얼마 얼마 받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주세요. 그러면 그 주장대로 보통 결정이 되고요. 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가는 거죠. 나 그냥 이래 원하는 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못 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판결을 받아야죠 그럴 때 소송을 가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판단해야 될게이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끝날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직업명령을 보통 신청을 하겠죠 근데 정말로 뭐 이분 경우에는 뭐 끝까지 가볼 사람인 것 같다 그럴 때는 직업명령 할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소송을 가면 됩니다 소송에 가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 그뭐 지연이자라든지 뭐 주기로 한 날에 안 주는 어떤 지연이자나 아니면 뭐 어떤 뭐 가상금 내지는 그런 소송 비용 이것까지 싹다 청구해서 한꺼번에 다 이게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 막그 뭐 사람 성향을 파악을 해서 막뭐 경우가 아닌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소송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제 그 진도에 따라서 조정 기일과 변론 기일이 정해지겠죠. 조선 기일에는 서로 양 당사자를 불러서 합의를 유도할 겁니다. 그죠? 판사가. 어, 그러니까 합의가 되면 또그 합의된 금액으로 끝을 내면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이제 또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거죠. 변론 기일이 잡히는 거는 이제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는 거라는 그런 순서예요. 변론 기일 잡는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는 거는, 어, 확정이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 조정기일이나 별론기일까지 가서 그렇게 돼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요런 날도 잡고 요런 날도 잡고 이래 해야 되니까 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 요렇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소하는 쪽에다 청구가 되기 때문에 어, 확실하게 성수할 경우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썼고 맞죠? 그다 계약 진행할 때 배액 상환하기로 했다 아니면 중개 수수료도 주기로 했다 수수료를 안 줘서 소송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정식 계약서를 다 썼는데 그런 경우에는 법에 끝까지 가면 100% 다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의 아홉은 내용 증명을 받으면 다 지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과도 계십니다 <웃음> 그럴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면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비용이나 뭐든 이런 게더 추가돼서 청구가 되겠죠. 어,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겁먹을 필요 전혀 없고요. 법은 어, 이렇게 원리원칙대로 하라고 또 있는 게 법입니다. 그렇게 가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 그럴 때는 어, 포기하는 쪽에서 아니면 어, 파기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배액 상환을 하든 포기를 하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젠틀한 경우겠죠. 그게 아니면 정확하게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웃음> 지금 부산장이 워낙 이런 파기건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초롱소장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네요. 휴일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쉬시고 내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셔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